아 이거 서포트, 서포트 탐류저다야아 씁쓸하구만 게임 진지하게 해주면 고맙겠는데 아 뭐야 아 이거 못 맞춰?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래 질수 밖에 없지 파타민질수 밖에 없어 우리 서폿이 탑라이너라서 게임 대충 할 거란 말 같아 안 맞아요? 갑조님 맞아? 말씀. 유튜브가 안 맞아요? 성우님도 왔는데? 응? <웃음> 형님 나갔다 들어와봐 형님. 아 잭슨 해보니까 불클이다. 불클이 훨씬 나아요. 잭슨 상대할 때. 헐? 뭐지? 해야 되지 그러면? 그러면 아, 한한번더버해야 되나? 어, 이거 약간 이 헛됐다 이거. 아 까비 맞췄어야 되는데 무조건. 분명히 이거 잭사 던진 거거든 방금 근데 큐를 못 맞춤으로써 다시 던져줬어. 이거 이렇게 사이드 몸 계속 하고 있으면 큐를 안 던지면 돼요. 내려올지 이렇게 큐봐아주면은 진짜 못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두개지 병을 떠먹는다. 빨리 해서 빨리 해서 빨리 해서 빨리 해서 빨리 해서 빨리 해서 빨거 해서 빨리 해서 빨리 해서 빨리 해서 빨리 진짜 이상하게 제교 들어가지, 들어가가지고 미녀 다쳐맞고 스킬 다쳐맞고 나는 못 맞추고 그 막평타만 때리는 그런 구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지금 끝났거든 거의 구도. 끝날구나될줄 알았죠? 잭슨은 쉬워. 너플, 마, 쟤도 워낙 너플 많이 먹어서 정복자도 같이 너프 먹었잖아. 제가 그니까 러 잭슨은 크레드랑 너플 같이 해서 잭슨은 쉬워. 5. 이거 다음에 오는거 다 하자, 하자 가자 이거. 아, 아, 왜, 왜, 안와 다줘줘타이도잖아나왔잖아 나도 좋아. <목소리> <목소리> 형들, <목소리> 형들 잠깐만, 타임. 아 나도 난안미쳤다 아, 저기 미쳐 날 뛰고 있습니아내 파탈이나 로밍 너무 좋았다. 반려가 따라오지도 않는데 그냥. 잭스 멘탈 나갈 나갈 텐데. 뭔가. 제발 제발 이겨줘 거기 거기 한번 이번 이번턴 지면은 게임 못 이겨 당했습니다. 제발. 시발려. 빨리 이득 스타일 되거든요 이제 제압되었습니다. 발 거기 이득 봐주세요. 악을 당했습니다. 시... 미드 차 진짜. 뭐 아, 인하 아, 미드 하나 때문에 근데 게임? 포타로 어? 아니야 잭스끊겼어 <웃음> 아, 구경하는 거소 일단 캘이랑 저만은 진 지금 상어요 되겠죠? 어. 아, 좋겠다. 여기서 못 맞춰. 아 잠깐만 아아 아, 진짜 어 이거 먼저 돌리네 나았다 크면 어? 맞췄다 못 맞췄다 못 맞췄다, 못 맞췄다. 아 누웠어? 저마뱀필아 왜그래 아 진짜 씨. 어허 아, 진짜 왜 그러냐 진짜 아 진짜 존나 쓰레기 게임이야 진짜 아 포지션 아 하나 안된 놈이랑은 왜왜폐지 하는지 알겠다 진짜 아 진짜 멘탈 확 나간다 이거 이게 약어고아 진짜 이기고 다 아니 카트라이더가 미친게 아니라 씨발 롤이 미쳤어 아니 이 새끼 뭐야 왜 하지도 않는 갈리 관리... 아, 형! 아왜 거기 계세요, 씨. 나는 잘하는데 팀 못하면 너무 열받지 않냐고? 열받지, 열받아. 이럴때 답은 뭐다? 사이드만 주부장 창 가는 거야. 팀 이렇게 개처발리고 질게 막고 있을 때 사이드가 뚫으면 돼. 뭔 느낌인지. 적은 전 어떤 가 없어. 어 카타 상퍼야. 어 카타 상퍼야. 제압되었어. 어 제압해 몇개 됐어. 뺐냐? 뺐냐? 어 뺏었어 미친. 뭐다 또 타리 가고 있어. 아, 이의맞 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야, 이겼어! 갈이 없던 아, 진짜. 아니, 이걸. 아비자야야리뷰야 우리 나와! 우리 곰 나와! 우리 곰 나와! 우리 곰 나왔어 우리 나왔어 우리 나왔어 나왔어 나어이스엑증이가 생생됩니다 뭐가 서지게 벌써 반수개를 차마다 먹였구나 난마을게난 like y i 게난 k a 게난 m o 게 a y 냐이 끝나라, 끝나라. 이이 아이거 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리신리신리신리신 있어 리신 있어 미쳤어았어어 <웃음> 가나은 일단 나끝나가든 가나가니? 가나가리 가나가니? 가가니 가나가니? 가나가니? 가나가니? 가나가니? 가나가니? 가나가니? 가나가 이긴다 이이이이다 와, 어... 와, 어... 잘했다. 사인 줘야지. <웃음>